이번 강의에서는 요 어, 트래킹 기능을 쓸수 없는 요소를 트래킹처럼 만들 때 어떻게 작업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릴 겁니다. 트래킹이 잘될 때도 있고 잘안될 때도 있지만 어쨌든 자동화 도구잖아요. 그런데 이번 강의에서 설명할 키프레임 방식으로 트래킹을 흉내낸 것들은 어, 말 그대로 자동화는 아니에요. 거의 수동 작업으로 한땀한땀 한땀 해야 되는 작업이긴 한데 필요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샘플을 화면에 만들어 놓은 걸 한번 보세요 좀 어이없는 샘플을 만들었는데 여전히 손가락 갔다 갔다 가는 영상에 제 얼굴을 붙여서 제 얼굴이 손가락을 따라다니는 뭐 이런 영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이 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새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존에 작업하고 있는 것같고요 영상은 여러분들도 손가락처럼 이런 거 쓰든지 아니면 무언가를 추적할 수 있게 이렇게 촬영한 소스를 하나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, 이런 소스죠 자, 소리는 잠깐 안 나오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시끄러워서 자 여기다가 어, 텍스트나 스티커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트래킹이 다 되거든요 그런데 어, 이 영상 자체 그리고 영상 바로 위에 올라가는 사진이나 혹은 동영상, 그 내용들을 오버레이라고 불러요. 위에 올라가는 거. 사진과 스티커도 위에 올라가죠. 영상 위에 올라가는데 영상 위에 사진과 동영상을 또 올릴 수도 있거든요. 이걸 PIP라고 해요. 픽처 인 픽처라고 얘기하는데 자, 그걸로 뭔가 사진 을 하나 추가를 좀해 볼게요. 어, 제가 아까 전에 썼던 사진이 이 사진입니다. 예, 못생긴 제 셀카 사진인데 이걸 썼어요. 자, 얼굴을 그냥 그대로 쓰기 좀 그러니까 얼굴을 조금 어, 도려내는 작업을 할 겁니다. 자 사진이니까 충분히 길이를 조금 연장을 시켜 놓고요. 자그 다음에 사진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옆으로 쭉 넘어가면 이건 제가 별도 강의에 예, 다룬 내용이지만 마스크라고 있어요. 마스크를 써서 어떤 특정 모양으로 이렇게 뚫어버릴 수가 있습니다. 뚫는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만큼만 보이게 만드는 게 마스크의 원리니까 자 이렇게 얼굴만 보이게 만들어놨고요. 자그 다음에 이렇게 해도 좀 이상하네요. 제가 여기다가 좀더 어, 여러분들 눈이 덜 상하게끔 스타일 기능에 들어가서요. 사진에는 이렇게 다양한 스타일을 쓸수 있거든요. 마치 틱톡 같은 거나 스노우처럼 여기서 제가 뭐 이런 만화 느낌으로 뭐 이렇게 약간 바꿔봤습니다. 머리 크게 만화, 만화 그 다음 에뭐 이런 디즈니 형식도 있고요. 뭐이 디즈니 형식이 좀더 거슬리네요. 일단 만화로 하겠습니다.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얘를 이렇게 손가락을 살짝 꾹두 손가락을 눌러서 옆으로 살짝 틀면 각도가 좀 돌아가죠. 그래서 이렇게 일단 각도를 좀 맞춰 놓을게요. 자 처음 상태에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될것 같으니까 자 여기서 출발을 하고요.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여기 있거든요. 자, 여기에 있습니다. 이것도 영상의 마지막과 딱 맞춰놓을게요. 자, 여기쯤에 있어요. 자, 이양 끝단을 위치가 살짝살짝 살짝 좀 틀리는데 상관은 없습니다. 자, 여기다가 키프레임 애니메이션 걸 거니까 얘를 선택을 해요. 한번 눌러주면 윗부분에 이렇게 반쪽짜리 다이아몬드가 나오죠. 자, 이 상태를 하나 만들어주고 위치를 적당히 잡아주고요. 그리고 영상의 제일 마지막으로 가서 또 여기다가도 다이아몬드를 하나 심어 줍니다 두 번째 다이아몬드 하나 꾹 눌러 주면 돼요 자 그러면 중간에 애니메이션 과정이 생기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처음부터 이렇게 따라가면서 얘를 조금씩 움직이면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키프레임이 추가가 되거든요 양쪽에 있으니까 사이 할 때는 키프레임을 추가를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조금 더 진행을 하고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이렇게 움직이면 되죠 진행을 하고 자 손가락으로 좀 따라가고 이게 마우스로 이렇게 안 돼서 제가 이거 옮기는 동안만은 손으로 그냥 할게요. 자 이렇게 자그 다음에 또 조금 옮겨주고 이제 이까지 갔네요. 자 여기까지 얘는 이제 손가락 모양이 조금 휘어졌으니까 얘를 각도로 이렇게 좀 틀어도 될것 같습니다. 자그 다음에 좀더 진행을 하고 아이고 저기까지 갔네 자 따라가야죠. 여기까지 가서 또 이렇게 비틀어서 휘어주고 크기가 줄거나 해도 상관은 없어요. 손가락이 좀 멀어지면 작게 만드는게 원근감이 있을테니까 자 여기까지 와서 또 이렇게 틀어서 돌려주고 자 일단은 지금은 정교하게 안하고 대충대충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여기까지 그럼 이게 중간에 살짝 U자로 내려가죠 여기까지 왔다가 좀더 진행을 하고 여기까지 자또 여기까지 와서 이제 손가락 위로 가네요 여기까지 자 조금 더 진행하고 옆으로 뭐 이런 방식으로 계속 만들어요 자 처음부터 보면 플레이 해보면 이제 손가락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가다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속도가 좀 빨라서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를 이렇게 좀더 디테일하게 살짝 살짝씩 잡습니다 이런 작업을 하다보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예이 키프레임 이란게 굉장히 촘촘하게 들어가게 될 겁니다 사이사이가 여기도 좀 이상하죠 살짝 트죠 여기. 이런 식으로, 이런 식으로. 자, 이렇게 좀더 디테일, 디테일, 디테일을 잡아 나가다 보면 이제는 겨, 거의 뭐 프레임, 한 프레임에 하나 찍는 듯한 느낌으로 찍게 될 거거든요. 그러면 좀더 정확하게, 이렇게 디테일하게 움직이게끔 만들 수도 있는 거죠. 어때요? 자, 따라가는 느낌이 좀 나나요? 지금 제가 그 키프레임을 많이 잡지는 않았어요. 근데 굉장히 촘촘하게 키프레임을 잡아서 작업을 하면 이렇게 잘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. 자 이게 이제 트래킹을 비슷하게 만든 건데 실제로 트래킹의 원리는 화면상의 어떤 물체를 기준으로 그 물체의 픽셀, 색깔, 명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주변과 차이가 나는 걸 인식을 하고 그걸 계속적으로 프레임으로 추적을 해서 이제 x, y 좌표를 만들어내는 기법이거든요 그 좌표에다가 뭔가 다른 요소를 이제 x, y 값을 대입을 시키면 마치 이렇게 따라다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원리인데 어, 이 오버레이 라든지 영상 위에 올라가는 다른 요소들은 그 작업들이 안 돼요. 트래킹 기능이 아예 존재하지 않아서 이렇게 키프레임을 이용해서 트래킹을 한번 응용해서 만들어봤습니다. 자 여기까지 수동으로 해보는 트래킹 작업이었어요.